그니까 논쟁의 쟁점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난 몇 가지 현상들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이후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거나 또는 무슨 컨텐츠 그 디자인을 하거나 런 웹에서 뭐 웹툰 작가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서울을 떠났어요 강릉에 갔어요 강릉에 가서 그 오피스텔이나 그런 그, 그 원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서울에 미, 미팅이 있을 때 서울에 잠깐 올라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그, 임성빈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는 더 이상 한 곳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서울 시민, 그 다음에, 어, 강남 시민을 구분하는 게 이제 무의미해졌다라는 측면에서, 뭐, 어 말씀하신 복수 주소제와 거기에 관련된지, 이게 그러면,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재정적으로 보면 텍스트를 어떻게 내게 할 거냐, 그죠?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고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에서 그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일반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이 많타났어요 해녀의 룻, 뭐, 그 제주도에서 그 해녀들이 딴 음식, 그 해산물을 가지고 바로 요리를 하는 그런 그 식당을 운영하는 거죠.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어떤 섬에 들어가서 그 섬의 어떤 그 문화나 자연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전혀 기존과는 다른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임박지를 하는 친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뭐부산의 그 f 9 6 3 이라고 하는 그 데는 거면 고려재강이 바로 공장으로 있던 거를 카페로 데려오는 거카페 하고 뭐 미술관 뭐 이런 거로 그래서 이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나이든 지금 현재 그 농촌이나 또는 시골에 있는 나이든 분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어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농촌에 내려가서 그런 그 핵심적으로이 어 바꾼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에도 이제 일종의 아까 어떤 분그 펀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 그걸 그 펀드를 조성해서 지금 이제 지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 이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우선 사전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어, 그 지역에 내려가서 활동을 할때 필요한 어떤 점주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 그래서, 어, 오늘 어, 우리가 그, 그, 그, 그 논의의 지평을 도시에서 도시와 내지는 서울과 지방이라고 넓히면서 훨씬 더 서울 자체도 흥미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아, <웃음> 아, 저는 사실 제 부자원 정도는 많 다르지만, 소프트 전체, 창업 쪽기육을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두 가지 포인트를 하나, 제가, 제가, 제가 하는 분들이 임교수님 말씀하신것 중에서, 이 도시청년 10월 견 사업하고, 그 다음에 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유자원 기반의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서 이거를 전부 흐트러 골고루하게 돌아오고 있다. 이게 결국은, 그, 잘 보면, 서울시하고 뭐 경북도하고, 경산도하고 사고 있다고 하시지만, 이게 지속성하고 발전을 가시려면 결국, 서울에 있는 리서스를또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청년과 기성세대를 봤을 때, 아니면은 도시와 어, 농촌이나 도시와 지역을 봤을 때,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한 거고, 뭐 기성세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뭐 글로벌 역량이나 ICT나 소통이나 이런 정도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상호 협력해서 이것이 균등한 이게 협력이 될때 이게 시너지가 나고 이게 지속 발전 가능한 거지 어떤 일방적인 지원 사업을 해서는 계속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발전하게 된다면 결국 지역에 있는 자원이나 지식의 보호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역할이 더중요하지 시작했다 이 대학을 중심으로 어떤 생태계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그 대학이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 이것이 뭐 여기 공유자원기반의 보편적 서비스가 확대가 되는 지도알고 이런 지문 대비는 디지털 플랫폼이 확대가 되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지역에 있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단좀 문제가 되는 건도시에 몰려있는 자원과 영양과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거 어떻게 지역에 그거를 서비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출 것이냐 하는 게 앞으로의 제가될것 같고요. 어, 어저께 경영학회에서 그 토론 중에 하나가, 세션 중에 하나가 그경영학의비즈니스 종말인가, 제도인가 아주 재밌는것같 탑식을 갖고 우리는 조동성 총장님이 발전을 하셨고 제가 여기 패널로 나갔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경영학이 왜 이기고 왜 종말인가 하는 거는 경영학자들이 기존 틀에 갖출 것이냐 힘쪽에서 자기 중심의 경영과학에 모입되어 있는 것아니가현장의기업적을 롤이 있고 이런 것에서 반성을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트에 박힌 사고와 앞으로 사고를 확대하고 전환하는 아주 전면적인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원기한다는말씀지만무에서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물론 천명이 말씀하시지 있는 사고에서 확대하려고 하면 또그 사고가 또 편협된 사고니까 없는 데 사고를 새롭게 해보는 그런 시도도 한번필요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예, 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장관입니다 마침 보니까 경성도에서셨고전라도에오셨고 어, 어, 저희 앞 그냥 는추천도리습니다그 <웃음> 사실 첫 시간 우리 포럼할 때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 태어나고 교육받은 건 서울에서 했는데 대학원 이후부터는 한 번도 서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다 문제는 지방에서 사는 게 어, 서울에서 산 국당이 더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전 국토를 하나로 쓰고 그리고 뭐 저, 지방과 서울을 구별이 의미하다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제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마 아까 그런 오프나 저, 저, 정대소 오신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에 제가 되있다 보니까 이게 서울과 전국이 다 확실히 <웃음> 다릅니다. 그래서 어, 분명히 이제 서울은 첫 포럼에서도 스마트스틱, 스피, 그레이트스틱가 될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지속 가능성은 어떤 것이냐. 하나는 어, 영찬 교수님 말씀하신것리티소셜포리티칼한 포리틱, 측면에서 그 상상하지 않게 지속될 것이냐. 또 하나는 뭐좀다양화 있을 으니까뭐그 테크니카 또는 이코노믹칼이또 계속해서 다양성 없이 서울이 존재할 수 있는 이두 가지 관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 결국, 서울이든 어디든 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 다양성의 시야는 우리 경쟁대할 수도 있고, 출경쟁대가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에서 시야시 틀어주고, 그 시야시 와서 배워가고 서로 경험을 고유하면서 상호 발전하고 발전, 경쟁하면서 더 큰, 정말 하나의 공간이 되는, 시에 가 아닌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서 방나의간이 되는 형태로 아마 가야 될 텐데 물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얘기들 또 뭐, 어, 에너지 문제, 관광 얘기까지 다 해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그 지방에 있는, 뭐썩 좋은 말은 아닌데 지방이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곳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서 가장 이제 아쉽게 느끼는 게 아까 이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해요. 근데 그것은 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야 되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량들을 저희가 정말 노력하 하는데 사람들 불러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 해봤습니다. 근데 잘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에 노출돼서 거기서부터 직접 일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개인적으로 그런 처장을 맡기고 했었어요 현장실습, 창업, 이런거 처장을 맡아왔는데 현장실습을 서울에 보내고 싶어도 요 숙소 문제를 드요 그래서 안 가요. 창업도 서울의 생태계가 사실 다르죠. 서울의 중요한 생태계는 창업의 생태계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것을 정원화해서 와야 되는데 거기서 숙소가 공간이 없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것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상생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S.H.주택공사니까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간을 제공을 하면서 혁신의 씨앗을 갖고 와서 아이디어를 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지역에서 그런 경험도 하고 또 하나 자기가 지역에서 생각했던 것을 와서 대구에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마무리만, 끝나고 이것만 누른다. 지역적으로 바뀔 거예요. 끝나고 이것만 누르고 그런 것들에. 핵심이 어, 될수 있는 대학 학생들부터 또또 그런걸도출시할수 있는 같은 좀 아, 한 그런 방안이 좀요하다는 말씀을 습니다 한번 어봅시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배 사장님입니다. 사실 오늘 미래도시포럼이 하루만 늦었습니다. 코로나모자랐같 오늘 자력으로 10명 이상 모이면 300만원 이하에 걸린다는 보관는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공부를 할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어서 좋았고요 저는 임승빈 교수님이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방안으로 이, 이 복수주소제, 기 뭐, 특별 회계,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분, 컴팩트티, 뭐, 이개념을 제시해서 아주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도 과연 이런 것만 가지고 도시와 에, 지방, 도시와 농촌이 상승할 수 있을까? 에, 사람이 가서 살고 싶다. 사람이 가서 어, 일하고 싶다. 이런 여건들이 갖춰졌을 때 제대로 살아나는 거지 자세적으로 살아나는 거지 돈을 일금 흘러준다, 1금 준다 이런 것들은 절대 살 수가 없다고 생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화의 무엇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어디서 농산물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너무 기업으로 발전하는지 그게 안 된다면 외부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하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주변에 병원도 들어오게 하고 몇 가정도 들어오게 하면서 도시가 그러면서 생성이 됐던 것처럼 농촌도 그랬을 때활성화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결국은 어 규제 안 한편 해주고 어, 필요하다면 도시하어 관점을 어, 맞춰서 농촌에서도 어, 기업들이 사,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답이 아니가그 사례를 저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군산에 현대중공업이 나가고 어, 지역공제에 빠지면서 완전히 풍파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중방업이 휘청을 위면서 원전 상태인가 파괴되면서 창원, 많은 지역이 거의 숙대받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게 기업의 역할입니다. 바로 기업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6차 산업으로 시작했거든요. 좋은 기업들이 나아가게 된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해창 교수님 강니다 네, 발표는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자극자족하는 에너지보시 북포의 하만이나 후쿠오가 뭐, 그렇게 변신하는 모습과 신선했습니다. 어, 그런데 보고서 중에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신화하고 있는 그림이들 한국한 그림이들그실체가 뭔가 거기에 대한 어, 그림하고 교수님 발전을 하고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단언전히 그림이들과 포함이 되는지 그런게 좀애매했요 그리고 유명하신 그 자료중에서 세계운전산업보고서 거기에 보니까는 2065년에 완전히 제로가 된다. 어, 저는 사실 저널리스트에 있던데 펜트인가 한번 특별히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이 다시 그, 그, 부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잘 아시다시피 쉬울만 안하고 결과적으로, 저 지구가 온난화되는데, 가법순으로 대하는 거 석탄 아니잖아요. 그, 그 석탄, 더공범하 거. 그러면, 태양광인가? 그 태양광이 나오는데, 잘나오는있 전시해. 태양광이 좀 포함될 수있습 그렇지만, 지역적인 한계가있다안 되는 거예요. 흥분도 마찬가지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지난 5월에 발받한지차 철거 수급 계획을 하려면, 지금 우리 그 원전 25분대, 2034년에, 그 7개를 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파트를 15.6%에서 40%배로는 사실 에너지 음에탄 원전이라 고 했다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현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상당히 저희가 얘기해 놓지 못했던 큰 문제가 나타나는 데 그게 바로 에너지의 안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원전을, 원전 생태계를 한 원전 에너지 전환 개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난 속도로 원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와 같은 위상에 있는 우리 중국 동쪽에 지금 이열 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나올려서 앞으로 10년 안에 열한 개의 원전 추가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30년쯤에는 세계 최대 원전 대국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원전 설계나 시공이나 실력이 큰편 없습니다.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산둥 반도에 원전 세기가 있는데 그쪽 한군데에살라도 고장이 나면 한석품 다고 한반도 버려야 하는데 딱 아니에요. 하루 니다 사실 우리 내부의 원전 안전문제 우리는 사실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하는 것을 약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원전 기숙자들한테 나중에는, 제발 이거 좀고쳐 주십시오. 좀은 음, 공부해 주십시오. 빨리 와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력적인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의 에너지 자립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에, 양보 차원에서 좀 봐야 되는 겁니다나울러서 우리 국민들이 값싸게 살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네, 전력입니다. 전력인데, 그 전력, 전 비용을 보면 적어도 아직까지는 원전이 60.7억 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한민 92.0입니다. 비타비싸죠 LNG는 14원입니다. 타민양광풍력타민서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120원입니다. 민비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원전 비독비용이 포함이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비타이비타 결국은 민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나 어순히 포폴리오가 필요하다는 생각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르쳐 그, 드리히감사리고요 저는 그 제가 계속 이야기해 봤던 질문에서 시간이라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저희들이 균형 발전 혹은 경폐성 차원에서 우리 지방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게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성장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또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 우리가 분쟁에서 이 효율성을 달성해 왔는데 우리가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 이 효율성 추구를 집단화와 표준화를 통해라고 성했습니다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표준화를 대중화하는 형태로 해서 도시 성장이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지방에지방에가리 어, 색색들이 다,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은 지금 서울이 가진 모습이 다른데도 같이 가지게 되고 이게 액세스필리티를 늘린다 하는 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특색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방의 특색이더라도 서울의 특색이더라요 이것들이 런 결국은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뭔가를 찾지 않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형태를 탑승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키워야 되고, 그렇게 위해서는 다양성은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본적인 마인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이런 마인드에서 다양성을 어떻 키우고, 창의성을 어떻게 키우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철학과, 그 다음에 이, 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수급해야 될 것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져가는 게그 다소가기 위해 가야 되는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라칭니다 제가 오늘 그중소기업연구원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은 뭐냐면 민간인력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인력이 어떻게 활성화될수 있도록 정부가 까지는 구제와 발달위를 제공했다 그러면 기반을 제공할 것이냐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냐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자유리기 발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식으로 어, 모든 이 시스템을 만들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 가져갈 때는 한 가지 정도 생각해야 되는 항상 외부효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앞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성공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감동을 달성하기 위한 이 외부효과를 감안한 형태로 예, 달성이 되어야 사회가 아토마이제이되는 그런 어,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기후 변화의 영이든 뭐든 이런 외부 효과를 역할에 맞춰서 사회적인 담론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장에다가 내재화할 수 있는 전탄소 녹색 성장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될수 있게끔 저희들이 더 많은 연구와 그 거가 관련되어 있는 방법들을 가져가야 지방의 성, 농촌, 산촌 다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섬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런 내재화의 컨셉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이런 부분들을 지방의 특색이 살아갈 수 있는 대로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현이 그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서영원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동료 주같한테 김 교수님만 잠깐 6년 부분는 얘기해 주시기 바 하고 나머지 전체 착을 풀어내는 조부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시요 그러면 김 교수님께 부드립니다네 감사합니다. 천체적으로는한자료것 어, 같고요. 더세미연경 선호님 말씀은 사실 별도로 되게 고맙하게 한 본론이 있는데 저는 오늘 번호상생이라는 면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겠니다 어, 터닝 문화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려고 하고요. 터닝 문서 어, 인사를 보고서는 팩트로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한 백오십 페이지로 영문이 연문, 보이고 작년에 전세계의모전 한계를 던졌습니다. 그 전에 세계에 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EU에서 있잖아요. 제가 그 그린 누디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린 누디는 EU에서 당시에 다 원전도 던져버려요. 그러 그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위 되기가 참힘들고요 저는 가운데 수도권이, 또는 아까 섬에서 있는 분이 섬에서 나름대로 도심에 대한 피해가 중해지고 라하고있겠랬죠 제가 부산에 살고 있어요. 고리완전요 부산은 신고리.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만이에 정말 제가 이렇게 방금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며 저는 수도권에서 적어도 징9 2 7 8호 되듯이 그거를 유치한 0 예전에 서울대 0 0님도 그랬습니다만 그걸 만드는 노0 0 서울 시민이나 수도권에 설득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0후행0 0 0 0 0 0 0 나는 0전하을 지금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0